100만원씩 쪽에서 사면 싼 주식이 15에서 20% 떨어졌을 때 손절매에도 전체 금액의 2%밖에 안됩니다. 이런 식으로 위험을 조금씩 짊어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손절하고 다시 올라서 배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손절 안나다가 80에서 90% 날려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.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을 짊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가지 조사 결과가 나와있는데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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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 위험관리만 철저히 할뿐 그래서 상승장에 주로 현불을 하고 하락장에는 공매도나 선물 옵션으로 추세를 탑니다 주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일주일에 20분도 안됩니다 매일 종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는 고스피, 고스닥 전 종목의 차트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그래프가 오르는 종목들을 추리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